알고타야 더 맛있는 롤코라떼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혁이네 카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1부부터 3부에 걸쳐 롤러코스터의 다양한 분류 방법을 알아보았고 이들 분류법은 롤러코스터 자체의 특성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롤러코스터는 외적 요소를 통해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4부에서 소개할 분류법은 롤러코스터 자체의 특성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탑승자의 체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따른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행 중 라떼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롤러코스터의 종류 얼마나 다양할까 제 4부 지금 출발합니다. 영상의 고유명사와 개념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영상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막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 coastal time! 이번 사부에서 소개할 첫번째 분류 기준은 롤러코스터가 설치된 장소입니다. 롤러코스터가 실내에 건설되어 있는지 실외에 건설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야외에 설치된 것을 아웃도어 롤러코스터라고 부릅니다. 티익스프레스, 드라켄, 블랙홀 이천, 카멜백 등 대다수의 롤러코스터는 특히 규모가 큰 롤러코스터는 아웃도어 롤러코스터에 속합니다. 바깥에 설치된 롤러코스터는 모두 아웃도어 롤러코스터라고 부르지만 실내에 설치된 것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을 각각 인도어 롤러코스터와 인클로즈 롤러코스터라고 부릅니다 인도어 롤러코스터는 아웃도어 롤러코스터와 직접 대비되는 말로 실내에 있기만 하면 인도어 롤러코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인클로즈 롤러코스터에서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문사 인클로스드는 울타리로 둘러졌다는 뜻으로 울타리로 둘러져 있다고 함은 그 안과 밖의 경계가 명확함을 함축합니다. 우리는 롤러코스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는 롤러코스터를 위한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인클로스 롤러코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롤러코스터가 해당 롤러코스터를 위해 만들어진 건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내가 집 밖에서 노숙을 하면 아웃도어 이고 집 안에서 잠을 자면 인도어입니다 집 거실 소파에 누워 자거나 바닥에서 자거나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거나 집안 어디서 잠을 자든 인도어에 해당하는 반면 인클로즈가 되기 위해서는 나만의 취침을 위한 공간인 내방 침대에 누워서 자야만 합니다 따라서 프렌치 레볼루션은 실내 공간에 설치되긴 했지만 다른 놀이기구와 공유되는 개방적인 공간에 위치하기에 인도어 롤러코스터 이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실내 공간을 지니는 해성 특급은 인클로즈 롤러코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롤러코스터 마니아들은 인도어 롤러코스터와 인클로즈 롤러코스터를 철저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인클로즈 롤러코스터를 인도어 롤러코스터의 한 종류라고 포함관계로 보는 이들도 있고 두 용어를 아무 구분 없이 혼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공간의 유무에 따라 탑승사 입장에서 느끼는 차이는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두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웃도어 및 인도어 롤러코스터와 달리 인클로즈 롤러코스터는 다크라이드의 요소를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크라이드란 폐쇄된 어두운 공간에서 탑승물을 타고 배회하며 주변의 장면 즉, 신을 감상하는 어트랙션을 말합니다 마치 탈 것을 타고 이동하며 영화나 연극의 장면 장면을 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놀이기구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잘 갖추는 것이 훌륭한 다크라이드의 조건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신밧드의 모험이나 지구마을이 한국의 대표적인 다크라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일부 구간과 해성특급에서도 스릴을 만끽함과 동시에 다양한 재미있는 장면을 구경할 수도 있죠. 아웃도어와 인도어와 인클로즈 롤러코스터는 이론상으로는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지지만 실제로는 앞서 살펴보았던 다른 기준들과 달리 점이지대가 매우 많은 유동적이면서도 유연한 기준입니다 자신만의 방을 지녔지만 안과 밖을 왔다갔다 하는 아틀란티스는 인클로즈 롤러코스터이나 부분적으로는 아웃도어 롤러코스터이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전체적으로는 인도어 롤러코스터이나 일부분이 외부로 노출된 아웃도어 롤러코스터도 있고 인도 롤러코스터와 인클로즈 롤러코스터를 드나드는 롤러코스터의 형태도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두번째 분류 기준은 주행 방향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에는 동일한 트랙을 앞으로 달리는 버전과 뒤로 달리는 버전 두가지가 존재하는 할리우드 드림 더 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있어보이게 한다면 탑승자의 시선 방향과 탑승물의 주행 방향이 일치하는 정방향 롤러코스터와 탑승자의 시선 방향과 탑승물의 주행 방향이 정반대인 역방향 롤러코스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열차만 변경하면 정방향이었던 것이 역방향이 될 수도 있고 역방향이었던 것이 정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원래는 정방향 롤러코스터이던 레이싱코스터가 기간 한정으로 역방향 롤러코스터로 운행되었던 적이 있죠 또한 어떤 롤러코스터는 앞뒤 좌석을 서로 등지게 배치하거나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경우도 있어 동일한 탑승물 안에서도 좌석에 따라 정방향과 역방향이 나뉠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행 방향에 따른 분류 역시 위치에 따른 분류만큼 유동적입니다 동일한 롤러코스터의 동일한 좌석이 교대로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달리는 재미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롤러코스터는 특별히 셔틀 롤러코스터라고 칭합니다. 정해진 구간을 오고 가는 셔틀버스처럼 특정 구간을 오고 가는 롤러코스터라는 의미로 대구 이월드의 부메랑도 셔틀코스터의 일종입니다. 보통의 롤러코스터는 주행 중 운동에너지를 항상 0 이상으로 유지하며 트랙을 한 바퀴 돌고 시작점으로 복귀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구성을 순환적이라고 합니다 반면 셔틀 롤러코스터의 트랙 레이아웃은 순환적이지 않고 특정 지점에서 탑승물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도록 유도하여 탑승물이 왔던 길을 반대 방향으로 내달리게 합니다 때문에 셔틀 롤러코스터는 기본적으로 정방향으로 한번 역방향으로 한번 주행하게 됩니다 재미는 있지만 한계 역시 명확했던 탓에 셔틀 롤러코스터는 2000년 즈음에 반짝 인기몰이를 했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 싶더니 요즘은 트랙 전체를 보면 순환적이지만 일부 구간에서 셔틀 롤러코스터의 요소를 차용한 롤러코스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미이라의 복수는 앞으로 달리던 탑승물이 특정 지점에서 뒤로 달리기 시작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순환형 트랙을 완주합니다. 보다 최근에는 보다 거대한 대형 롤러코스터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셔틀 롤러코스터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스피닝 및 4차원 롤러코스터 등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회전하는 롤러코스터는 정방향과 역방향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좌석이 계속 돌고 돌아가니까요. 역방향 롤러코스터는 뒤로 달린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고 대표적인 셀링 포인트인데 회전하는 롤러코스터들에게는 그보다 더욱 임팩트가 강한 특이점이 있다는 점 역시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시 아웃도어 롤러코스터 이야기로 돌아가볼까 합니다. 아웃도어 롤러코스터 중에는 터레인 롤러코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터레인은 지형을 뜻하고 터레인 롤러코스터는 롤러코스터가 설치된 지형이 롤러코스터의 특성에 큰 영향을 준 경우를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형을 활용하는 롤러코스터는 모두 터레인 롤러코스터라고 여깁니다. 흥미로운 수학 문제 하나를 풀어볼까요? 디익스프레스의 보도자료를 보면 최고 높이가 56m인데 낙하거리가 46m라는 피타고라스에 울리는 이야기가 적혀있습니다. 46의 제곱이 56의 제곱에 x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 사실 이 문제는 티익스프레스가 산중턱에 위치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최고 높이 56m는 비탈 아래에서 측정한 높이였습니다. 스펙을 올리기 위한 마냥 꼼수이기만 하지 않은 것이 티익스프레스를 산중턱에 건설한 덕에 최고 높이에서 보다 먼 곳까지 탑승자의 시야에 들어와 탑승자는 자신이 보다 높이 올라왔다고 느끼게 되고 스릴이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롤러코스터가 설치된 지형을 활용하여 스릴을 증폭하거나 특색을 더하는 경우 역시 저는 터레인 롤러코스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T익스프레스는 터레인 롤러코스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보다 엄밀하게 지형을 타고 이동하는 롤러코스터만을 터레인 롤러코스터로 인정합니다 산 위에 지어진 롤러코스터 말고 산세를 타고 달리는 롤러코스터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다 엄밀한 정의를 적용한다면 지금은 사라진 독수리호세가 현재로서는 한국 유일 처음이자 마지막 터레인 롤러코스터였다고 말해야 합니다. 독수리호세가 정말 명작입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워터코스터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분류한 롤러코스터라는 점입니다. 앞선 이야기를 듣고 워터코스터를 물 위에 지어진 롤러코스터를 부르는 명칭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워터코스터는 설치된 장소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워터코스터는 트랙의 일부 구간을 워터라이드 어트랙션이 트랙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롤러코스터의 트랙과 워터라이드의 트랙의 요소를 혼합한 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후자의 경우 레일 위로 물이 차 있을 뿐 수상구간에서도 탑승물이 여전히 레일에 고정되어 이동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수상구간에서 탑승물과 레일이 완전히 분리되어 탑승물이 실제로 물 위를 떠서 이동합니다. 물론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서 워터코스터를 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물 위에 설치되지 않는다고 하여 워터코스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 아직 이름이 발표되지 않은 셔틀 롤러코스터가 한국 최초의 워터코스터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드라켄의 마지막에 물이 튀는 것은 레일 위에 탑승물이 수면으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탑승물 아래에 부착된 긴 지느러미만이 물을 가르며 물기둥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켄은 워터코스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류 기준을 살펴보았고 이번 4부의 마지막에서는 워터코스터를 통해 트랙의 형태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5부에서는 트랙의 형태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분류하는 방법을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부 열차 바로 들어옵니다. 안전선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